같이 길을 가던 형제자매가 도중에 갑자기 안 보이는 꿈 사업의 계획 소망사 등의 뒤끝이 좋지 않고 집안 친인척들과 연관된 손실 내지 말성이 생기게 된다 내가 형제를 때리는 꿈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동생 또는 이의 형제가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꿈 오랫동안 지겹게 따라다니던 구설수나 관제수가 해결될 징초 동생이 죽는 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구설수가 사라질 징조를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먼 곳에서 형제자매가 찾아오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전조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가 찾아오는 꿈 꿈속에 나타난 형제, 자매에게 좋지 않을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밥한 그릇을 놓고 형제와 싸우는 꿈 어떤 재산권이나 입찰물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게 된다. 학생은 대학 인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각 의원 후보는 금배지를 놓고 생사를 걸고 투쟁하게 된다. 부모 형제 자매 등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쾌한 일이 빚어지고 손실과 다툼이 생기며 심할 경우는 이별 분산 등 좋지 못한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부모 형제가 모여 즐겁게 어울려 노는 꿈. 만사가 잘 이루어지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부모 형제가 죽는 꿈. 꿈 속에서 죽었던 부모 형제가 장수하고 자신도 기람. 동호 형제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꿈 모든 일이 쉽게 풀리고 멀리서 좋은 소식이 있음 사촌 형제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모여 음식을 차리고 얘기를 나누며 즐거워한 꿈 가족에게 경사가 겹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 삼촌 숙모 사촌 형제 자매에 관한 꿈 실제로 인물 또는 그들과 맞먹는 동료 일가 친척 동업자 등의 동의시이고 역시 일거리의 상징이다 손안의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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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형제, 친구를 따라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음을 암시하는 흉몽이다. 죽은 사람을 쫓아가면 대흉몽으로 간주하며 죽지 않더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예시한다. 죽은 형제가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불쾌한 일들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한 매우 좋은 일이 생겨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집안의 재산 문제 등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싸우는 꿈 집안의 재산 문제 등 물질적인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싸우는 꿈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잠복해 있는 상태라면 그런 마음이 반영된 꿈이고 그럴 일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런 꿈을 꾸었다면 부모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중병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불상사가 생겨서 재산 분배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도와야 할 일이 생긴다. 어려울 때일수록 양보하고 돕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함께 걸어가던 형제나 자매가 갑자기 없어진 꿈 소망하던 일이 도중에 어긋나게 될 불길한 징조를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특히 동업자나 협력업체 문제로 자신의 사업체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친척들과 관련된 일로 말썽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이나 오빠와 함께 걷는 꿈 실제 형이나 오빠와 어떤 일을 함께 진행시키게 되거나 형도는 오빠가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과 동업을 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또는 친척과 성교하는 꿈. 그 상대자는 존경, 사랑, 성의와 애착 등을 갖고 있는 타인의 동일시이거나 성사시키려는 어떤 일거리의 상징이므로 조금도 놀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형제 자매 간의 사이좋게 있다가 갑자기 혼자만 남는 꿈. 동업자나 친구 등 믿었던 사람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게 됨.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꿈.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치게 된 형제 자매가 모여 잔치를 벌이며 노래를 부르고 노는 꿈 집안이 화목해지고 즐거운 일이 생기며 경사가 있게 될 것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 집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김 형제 자매가 서로 헤어지는 꿈 주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당분간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제 자매가 이사는 꿈 꿈의 본 형제 자매의 직업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자매가 죽는 꿈 꿈속에서 나타난 형제, 자매분이 장수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아주 좋은 꿈입니다. 형제자매끼리 말다툼하는 꿈 앞으로 날이 갈수록 부유하게될 것을 예시한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싸우는 꿈 직장인은 승진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며 재물이 들어올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한방에 둘러앉아있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자신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예시하는 나쁜 꿈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예물을 선물하는 꿈 조만간 당신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벌려 나중에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길 좋지 않은 흉몽입니다. 형제자매와 여행을 다니는 꿈 주변 친척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번창하고 순조로울 것임을 예시하는 길몽입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꿈 자신의 사업장에 파업이 일어나거나 작업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될 예시이므로 당분간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형제 자매의 집에 가는 꿈 조만간 당신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될 좋은 길몽입니다.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 꿈 꿈속에서 결혼하는 꿈은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꿈 형제 자매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꿈 가족 중에 변고가 생기는 꿈이네요 형제자매가 모여 집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꿈 별로 안 좋은 꿈이네요 집안의 일이 생기는 꿈 형제자매가 사고로 죽는 꿈 경쟁자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꿈 형제자매가 함께 걷는 꿈 형제자매가 사이좋게 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꾸면 당신은 얼마 후 여행을 떠나게 된다 형제자매 간에 사이좋게 있는데 갑자기 혼자만 남는 꿈 믿던 사람이 없어져 난관을 겪거나 동업자나 친구가 손을 떼어서 손해를 봄. 형제자매의 꿈. 형제자매끼리 사이가 좋은 꿈은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날 흉조이고 형제자매 중에 누가 불행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 꿈은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길초. 형제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이꿈 역시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될 길조이다. 형제자매가 배를 타는 꿈. 당신에게 굉장한 행운이 찾아올 길몽. 형제가 이별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꿈. 이별하는 꿈은 주위에서 구설 수가 있을 징조이고 동생이 결혼을 하면 근심이나 질병이 생길 징조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싸우는 꿈 부모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김 형제끼리 싸우는 꿈 집안일이 해결되는 꿈 형제끼리 주먹질 등 심한 몸싸움을 하는 꿈 형제끼리 주먹질 등 심한 몸싸움을 하는 꿈은 어렵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족이 화목해질 것을 암시하는 상징몽이다 싸움은 현실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꿈속에서의 싸움, 그중 특히 몸싸움은 더더구나 문제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형제나 자매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벌였다면 집안의 잘못 얽혀서 골머리를 썩이던 어떤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꿈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나 다행히 싸움으로 인한 안짠는 일이 없다면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긴다.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꿈 결혼을 한 형제 자매 신변의 사고나 질병 등이 생길 수 있는 불길한 흉몽입니다. 형제나 자매 중한 명이 사고를 당하는 꿈. 그 당사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결혼하는 꿈. 흉몽으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암시의 꿈. 형제나 자매가 죽는 꿈. 형제나 자매가 죽는 꿈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상징몽이다. 나보다 나이가 위인 형제는 선배나 상관 등 윗사람을, 나이가 아래인 형제는 직장 동료나 후배 아래 사람을 상징하는 대리인이다. 경쟁을 해야만 사회생활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 형제나 자매가 함께 장작을 패거나 일을 하고 있는 꿈. 유산상 속이나 재산상의 문제로 형체, 자매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을 예시하는 좋지 않은 꿈입니다. 형제나 자매끼리 서로 때리고 싸우는 꿈. 뜻밖에 생각지도 않던 재물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좋은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좋은 길몽. 형제나 자매들이 집안의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는 꿈. 형제나 자매들이 집안의 물건을 서로 나눠 가지는 꿈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또는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어떤 문제나 불화가 생겨 서로 잘잘 못을 두고 시비나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분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형제자매 중에 누가 불행을 당하고 있는 꿈.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형제자매가 각자의 이익을 따져 서로 싸우거나 물건을 서로 바꿔 가지는 꿈. 주거지 내지 사업 장소를 옮기거나 변동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같은 방에서 자는 꿈. 길몽으로 원조나 협력자를 얻어뜻하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된다. 형제자매가 같이 옷감이나 나무 등을 자르든지 쪼개는 꿈. 지방간이나 형제, 친인척 간의 의리가 상하고. 서로 다투거나 원망을 품게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형제자매가 병을 앓거나 다치든지 사고를 당하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분란을 치르는 어려움이 닥칠 징조이다 형제자매가 살림을 나누거나 서로 작별하는 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 비방 내지 말썽에 연관되어 어렵고 힘든 장애를 치를 짐조이다. 형제자매가 서로 장난을 치고 있는 꿈.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형제자매가 질병에 걸리는 꿈 형제자매가 질병에 걸리는 꿈을 꾸게 되면 형제자매의 신상에 불길한 일이 염려되나 반대로 길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 형제자매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꿈 집안 식구들이 한 군데 모인다든지 협력할 일이 생기거나 외지로 출입왕래할 일이 있게 된다 형제자매끼리 사이가 좋은 꿈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한 꿈이다 형제자매끼리 서로 치고 때리며 싸우는 꿈 예상밖의 이익이 생기거나 재물과 연관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형제자매나 친구가 거린이 된 꿈. 꿈속에 거지가 되었던 사람이 의지해올 것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될 일이 생긴다. 형제자매와 함께 배에 올라타는 꿈. 머지않아 시끄러운 말썽이나 어수선한 일이 발생하여 피해와 곤란을 겪게 된다. 형제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